I don't know how to take it. The memory of our lover, picture frames and bracelets, and they. 짜그 This maze like m 욕실입니다 이런 음. 거 예쁘긴 하다. 이 색깔 아니야? 내색인 거. 그렇지. 음. 나 로맨 좋아하거든. 너가 땅면 떠봐. 예. 많이 그리시다. 이집 너무 똑같깨그랬다면서우아 나는. 핑크가 집에 오자마자 영상 편집하고 모트 출근해야 돼가지고 태안을좀따로고 하는데 털돌딱 벗고 쓰는데 그러면 촬영할 수 없으니까 포나닥 샤워까지 마쳤고요 루나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켜봤어요 포레오에서 보내주신 포레오 루나3입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브이로그랑 뷰티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익숙한 제품인데 생소 생소다시...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분당 수천 번의 미세 진동으로 딥 클렌징을 할수 있는 클렌징 디바이스예요. 민감성 피부, 각성 피부, 보통 피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는 보라색 민감성 피부 타입을 사용 중입니다. 포레오에 클렌저를 묻혀서 포레오 전원을 켜고 이마, 볼, 턱 순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면서 롤링해주면 돼요. 상세한보다 편하고 네. 모공 속에 있는 피지, 노폐물까지 깨끗하고 꼼꼼하게 지워져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네.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포레오루나3를 사용하면 내 피부 속 무거운 각질까지 제거돼서 확실히 피부결도 부드러워지고 기초화장품 흡수도 더잘 돼서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져요. It cycles back around ooh, ooh, ooh. And every time I think I'm getting over It cycles back around ooh, ooh, ooh. June, it always is me 아 아니, 사기 아니지? 와, 예쁘다. <웃음> 아, 그 사업자 얘기하는 그거뭐 응. 하는지 물어보자. 운동도 했다 이거. 야그 집에서 이제 찜꽁고이를 시켰는데. July s u l l of s me t m n 게로랑 나가게 많이 나고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저 칫솔 다 나는데 너무 귀여운데? 응, 응. 어 앞에 두그 녹았다. 그영화다부다뺐스트 무슨 일도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다뭔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응. 이거. 다른 소형으 샀잖아 아 그건 거실용이고 아니 저거에 왜 취해서 산 거지? 핑크 나이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 다들 별로 안 좋아해 내 집이랑 뭘 음. 그러니까 네 가구랑 아까 그거? 이거 말고 이거 음. 아니 나 그래도 앞일어주고 그렇게, 그렇게 해차안 한다고 빨리 말하면 된다 왜 이렇게 낮에 나오신다고 둘은 가자. 물맛 자체. 물맛 자체. 케이크. 간식. 뭐떡인 마카롱? 파르트... 뭐야? 오버할라는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부그 거야. 냥 그냥... 그냥... 아니 벽이 넓으니까 크게 쏠수있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근데 이거 뭐 오픈 안 열고 음. 이렇게 봐야 돼 조금 이렇게 됐다 <웃음> 어쩔 수 없다. 우또 <웃음> 나는 솔로를 칠까? 그럴까? 오이안 <웃음> 맞냐고? 미밌을것 같다 친구 만들어서 오는 건 좋은데 보면... 그잘안 빠지더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저리 이탈하셨어름는거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자 쓰름 이리와 쓰름 생름살뀨뀨 투르 <웃음> <트루? 웃음> 억울하다 억울하다 벌새랑 투르 투르 안 돼! 아, 이 <웃음> 케이크 줄까? 케이크 먹을까요? 아 배송하는 거구나 얘 응. 괜찮다 에이, 진짜 귀엽상이 좋네 냠냠큼 먹방 약간 멋있는 종인데 크다 무겁다 일이 되면 샌드 위치가 상할 텐데, 쉬만 하면 하고 싶진 않지만, 이 남자 제대로 된게 하나도... 1톤은 뭐가 없더라? 1톤에 그거 있거든. 음. 목란, 어디 있자? <웃음> 어디 있자? 들어와, <웃음> 들어와, 들어와. 알지알지알지알지 12, 12, 12, 12, 12, 야, 근데 그로브 같은 거 편해? 응, 월보데 월보단. <웃음> 야. 아이고, 옳지. 옳지. 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I b s h e 롬앤 베러 댄 치크고 웜톤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잡았어요. 아이섀도우도 잡았어요. 롬앤 베러 댄 아이즈 말린 망고 튤립 <놀람> 뭐, 너무. 긴급 생계지, 원금 어, 찍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이 가있습니다 식 같이 왔었대. 어, 이런 찌라시를 말할 때, 하다라고 말할 때, 니 벌써 나말 아니야? 이랑 커피 스틱 아이스틱 이런 스틱 제품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스틱 박스에다가 막다 담아가지고 <웃음> 썼거든요 예쁜 통에다가 넣으면 보기 좋고 정리도 좀더잘될것 같아서 사왔어요 음괜찮요 조이기 으로 맞추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후보가 조셉조셉이랑 실리팟 요거였는데 실리팟 제품이 색깔이 좀더제 마음에 들어서 실리팟 걸로 구입을 했고요. 실리팟 프리미엄 실리콘 모던 조이도구 세트예요. 뒤집게, 주걱, 집게, 국자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탠드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저렇게 딱 걸어두면 됩니다. 우리 다음에 가자 수름이 생일이라서 주말에 수름이 데리고 원래 좀 좋은데 갔다 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도 겹치고 계속 목도 아프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검사상으로는 일단 음상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찝찝해가지고 당분간 안 보기로 하고 난 약속은 다 취소했거든요 운동장을 못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뿌이숨이제네 살이야 스물여덟 살 은니야네 은니야 goes back around.